와, 너네도 곧 크리스마스인가 보구나? 그치,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지. 오, 고장아. 안녕. 고장아. 밥 먹었어? 하이, 하이, 아, 아니. 아니. 아, 여기 인사해, 여기 그 도대체? 옷을 이렇게 입어서 못 알아볼 텐데, 그 팽이네 집에 떨어진 키큰 친구야. 이름은 냥이래. 음. 아. <웃음> 내가, <웃음> 나의 풀 네임은 <웃음> 브릿지니드 젤라의 <웃음> <점라> 햇냥인데, <웃음> 편하게 냥이라고 불러. <웃음> 브리튼이 뭐라고? 브리튼이 드 점례 햇양이라고. 어어어 어, 그래 햇냥아 <웃음> 그래 어려울 테니까 그냥 양이라고 불러. 음. 어 그래. 음. 어 그래 양아. 어 근데 이렇게 일어난 거 보니까 좋다. 어 다행이야. 괜찮아? 어아 사실 아아 사실이 조낸 주셔서 뭐라도 먹어야 될거 같은데. 아아 아. 아, 아, 아. <웃음> 어 근데 와이 아, 친구 키가 되게 크네. 야 그렇지 그렇지. 그치, 그치. 너가 완전 조그맣다 너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작은 것 같은 느낌인데 어 맞아 내가 이 마을에서 제일 작거든 아, 맞아 아, 신기하네 어. 야 내가 사는 거. 마을은 다 이렇게 생겼어 야 너네 약간 어, 그래? 좀 유년기에 약간 좀못 먹어가지고 키가 작은 거 아닐까? 유년기가 뭐야? 그렇게 작동할 때렇게 조... 뭐야? 야? 존만 할때잘못 먹었다는 뜻이야. 나, 나 얘가 하는 말잘못알아듣겠어 존만 하다가 뭐? 야 여기가 뭐, 천통내라서 그래. 여기가 천통내라서 그래. 어? 어 근데 여, 너희 어떤 일로 왔어? 무슨 일로 온 거야? 아 왔다 맞다, 맞다맞다그 페이가 응. 이 친구를 주자에 데려달라고 해가지고 데려온 거거든? 아, 뭐 추모제 음. 음식 뭐 시기 응. 챙기라고 하던데? 아아아 응. 아, 아, 맞다 맞다 그 팽이가 나한테 부탁한 거거든 근데 <웃음> 이제 거의 준비 다 됐으니까 위층에 그래. 가서 그 코랭이랑도 한번 인사하고 와아 어, 코랭이 어. 2층에 있어? 응 하자, 야, 가자 좀 가자 가자 나도 그 보나마나 좀만 나오고 뭐. 어? 아니 코랭아! 코랭아 코랭아! 야뭐야 뭐야? 뭐야 좀 뭐야? 일어나봐 너 어? 설마 어? 여기서 어? 밤샌 거야? 쑤어디 자고 있어? 잠내 잤어. 어. 아잔 빨리 이리로 와봐. 잠좀 깨봐. 잔좀 깨. 아, 그.. 보여줘야. 아, 잔... 아 깨라고 아, 토닥여준 아, 아, 거야. 그렇지. 어? 그럼... 어, 안녕하세요. 그래. 어 반가워. 얘... 어, 진짜 되게 크다. 어, 야 너네 다 진짜 작다. 신기하네. 어? 네가 큰거 아닐까?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가 작은 거야. 너나 같은 애 처음 봐. 뭐 나도. 응. 어? 근데 너네 이 뒤에 있는 거시기는 탈부착이니? 왜다 똑같이 이게 달려있는 거야? 네. 다 똑같지 않아 나는 아 그치 색깔은 좀 다르던데 응. 이게 왜 붙어있는 거니? 이거? 그냥 뭐지? 원래 차는 거야 이쁘잖아 응. 나는 커스터마이징도 했다고 음 그렇구나 어. 음, 색깔이 예쁘네 응 인형 같잖아 네. 어, 맞아. 그, 맞아 오 인형 같아 보이려고 이걸 차는 거야? 응. 모르겠어 아, 그냥 그렇구나? 원래 차는 거야 그렇 사장님이 하라고 했어. 음, 응, 그렇구나. 세상에 이건 뭐야? 스타트투 코인 뭐야 이거? 아, 이거 요 보이지 이거? 응. 게임기들이야 게임기. 아 진짜 이거 진짜 할수 어. 있는 거야? 오. 오, 오! 모셈. 아너돈 없지? 아. <웃음> 나돈 없다고 놀리는 거니? 아 아니 하나 놀려. 오 진짜? 그리고, 헉, 헉, 야, 여기 오른쪽 클릭하면 할수 있어. 코인을 주다니 오진다 꼬랭이의 영혼을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근데 이거 그 아, 게임 뭐, 어떻게 해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무슨 그거, 일이야 너 지금 그 뭐지? 스네이크인가? 베뱀이크인가 꼬랭이 물면 죽는 게임? 정말 아 <웃음> 죽음 아, 아뭐 이딴 게임이 다 있어 아 이런 걸더 한단 말이야 아, 너는 어려워. 게임은 좀 아닌 거 같다 아니야 내가 게임 얼마잘한는데 내가 자이 촌동네에서 뭘 알겠어? 내가 말이야, 어? 응? 내가 어그 마스터 찍고 내려온 그어 유명한 어? 내가 그그 개버우치라는 존만 게임이 있는데 그런 게임에서 내가 마스터를 찍고 내려온 어, 응? 어 제주도 뭐야? 니네 뭐라 혹시 뭐야? 외국어 아유. 하고 있니? 어, 나 얘가 한마 하나 하나도 못 아유. 알아듣겠는데? 얘들아 오, 음식 다 됐어. 오. 가져가. 어, 어? 가자 가자 가자 야, 가자. 야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먹으면 먹으러 안 가자. 돼. 추모제일 쓸 음식인데. 여기 바구니에 응. 넣어놨으니까 들고 가면 돼. 제삿밥이란 이름이었구나. 바구니가 어딨어? 여기, <웃음> 여기 바구니. 노란 거 아! 우와! 크리스마스 터키! 키키. 어 근데 팽이가 좀 늦는 우와! 것 같다. <웃음> 우와! 오조따리 우와! 야 이거 이거 이거 어디다 놓는 건데? 아 그거 이따 추모제할때쓸 거니까 잘 가지고 있어 내가 먹으면 안 돼? 안돼안돼안돼 돼, 안 돼, 안 돼. 우장이가 얼마나 힘들게 구운 건데 야, 우장이가 자기 몸집만 한걸 이렇게 꼬았는데 네가 혼자 홀랑 다 먹으면 어떡해 어, 나는 내 몸집이 너네보다 훨씬 크니까 내가 다 홀랑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몸집만 하다고? 그래 내 몸집만 하잖아 너네 몸집보단 <웃음> 조금 크고 그치? 오. 와너 이거 크리스마스 이거 음식 들고 있으니까 되게 어 딱이다 어 혹시 양아 혹시 너 혹시 알바 할 생각 없어 여기서? 무슨 알바? 어 여기가 보시다시피 이제 주점인데 음식 만드는 곳이야 응. 근데 내가 오늘 너를 보니까 그너의그 장대한 키를 보니까 여기서 꼭 일을 했으면 좋겠어 보면 내가 여기서 이 마을에서 키가 제일 작아서 이렇게 발판을 이제 설치해서 음식을 하거든 근데 그래도 봐 키가 내 턱까지 차 그래서 네가꼭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음 그니까 여기 애들은 키가 좀만하니까 키큰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응 음, 맞아 정확 아이 뭔 뭐,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거 아. 설마 공짜로 알바를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지? 설마 설마 공짜로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아 아니지 어.. 어.. 혹시 6.. 별표가 6개? 그 정도? 시급이니? 잠깐만 잠깐만 1... 좋아 시급 별초 딜! 별초 여섯 개라고 시급 딜! 딜. 내가 하면 안 돼? 시급 딜! 안돼 안돼! 왜냐면 아, 너는 좀만해서 안된다잖아! 비켜 비켜 아이. 너는 좀만해서 안된대 <웃음> 내가 알래 아, 내가 응 진짜. 아싸 아싸 아싸 아나 별초각 갈리는 개. 아싸 취준 아우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 그럼 언제부터 일하면 돼? 어 이따가 추모제 끝나고 네. 여기로 오면 돼 에? 전날부터 네. 일하는 거야? 빡시다! 아, 와 빡세네 여기 아니, 아 근데 음. 무제가 뭔가를 언제 하는데? 팽이가 좀 늦는 것 같아서 팽이 좀 데리러 가려고 온실 갈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갈래? 오 어, 그래? 온실? 가볼래 나도. 응 어, 따라와 같이 가자. 그래 이 총동네는 온실에 뭘 키운지 좀 보자. 응. 왔다 <웃음> 와다의별종각 약탈자. 응. 어, 키키. 내가 알바하고 싶었는데. 응. 알바 내일로 오. 나오... 일로 오면. 응. 여기 이렇게 우리 마을에 음. 자랑거리 오. 호수가 있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써 있구나 온실 음. 가는 길은 이쪽이야 음. 여기 와 여기 무슨 르네 퐁사 르네 퐁스 어쩌고저쩌고 양식 같은데 완전 이쁘지 완전 오졌다리 오졌다 이 화이트톤이 아. 나의 취향을 싹 감사네 음. 아 맞다 나나 잠깐 집에 질렀다 갈것 같은데 음. 그럼 나 혼자 여기서 찾으라고? 어, 저기 쭉 가면 온실이 있거든 응. 어, 저기서 팽이 데리고 주점으로 가면 될 거야 아 그래 그래 오케이 오키, 오케이 오키. 어... 어. 혹시 어, 딴 데로 따... 살면 안 되니? 어, 안. 온실 가아 그래 킥킥 하지만 어... 네가 간 다음에 내가 움직이면 아무것도 모르겠지 킥킥 아는 곳까지 보고 갈 거야 어? 갔다 가다 옮기지 킥킥 우와 야 이거 와 여기 죽인다 어? 와와 와. 와와 와. 뭐야 여기 날다 손인장 같은 거도 있인데야너 여기서 뭐해! 어? 내가 좀 늦었구나? 응너 때문에 애들 지금 너찾다고 난리 났어 어? 빨리 가자 있잖아 그 뭐지? 누구냐? 걔 있잖아 빼옹이가 너찾다 기절했어 뭐라고? 너찾다 기절했어 진짜야? 응. 빨리 가야겠는데? 근데 음식은 받았어? 응 음, 내가 받았지 너네는 다왜 너네는 다 쪼만해서 내가 들고 가는게 더 낫지 않아? 아니야 내가 맞고 있을게 어 내가 먹을까봐 그러는거지 그것도 그렇고 <웃음> 아니 날 그렇게 못 믿는거야? 어쩌까? 에이 너 가져라 너 가져라 응. 너 가져라 응? 팽이버섯 생각나 아이 참나 어차피 어, 다 죽은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게 낫지, 고참지면 이제 가져오 잘했어. 응? 얘들아! 어, 응. 어팽아 안녕! 어? 안녕! 어, 짠, 예, 안녕! 거시기 빼옹이 어디 갔어? 빼옹이 아까 기절했잖아. 어? 빼옹이? 응. 왜? 빼옹이 너랑 같이 간거 아니야? 어? 빼옹이 아까 기절했어! 응, 기절했다고? 어, 응응 어, 어, 어. 어디 어디? 아배요. 애옹이 여기, 여기 있는데. 어디 어디? 거짓말쟁이야. 아니 <목소리> 야 아니야. 아니야. 빼옹이가 기절할 만큼 널 찾았다는 거지. 얘들아, 어, 다 모인 거야? 응. 시간 다 됐으니까 추모식 시작하러 가자. 어, 너 일어났구나. 오야, 어, 얘는 뿌리 있네? 되게 어, 멋있는 옷 입고 있네. 어. <웃음> 야, 너 되게 <웃음> 솔직하지 못한 편이구나. 어. 어 얘는 설록이야. 어, 어, 반가워. 음. 응. 음, 야. 너 이름 이 뭐야 얘는 나는 브리트니드 점레햇냥이야 편하게 냥이라고 불러. 응. 음. 점 점례? 점례냥이? 어. 어, 아 브리트니드 점례냥 해냥이야. 어. 아, 아 끝에 냥이. 두 글자 냥이라고만 불러. 음, 응, 편하게 편하게. 응. 어, 어, 알겠어. 어, 어. 어. 야, 음. 어, 우리 추모식 해야 되는데 너도 같이 있으니까 있는 김에 같이 가자. 그래야 간지, 응. 가지 애들아 가지, 다 가자, 준비까됐지 근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맞아. 아직 장이가 그래, 안 그래. 왔는데? 어? 어, 아, 어... 걔는 자주 늦지 않아 그래, 걔 맨날 늦잖아 걔 하나 없다고? 지체할 수 없으니까 우선 나와 애들아 나와, 가자! 아니, 그래, 애들 그래. 장이를 빼놓고 할 수가 있어? 우리 먼저 가있자 왜깐 아, 아, 거야? 아, 아니 근데 사람이 없는데 간단 말이야? 사람이 없는데 다 같이 원래 뭘 한다며? 사람이 말이... 없는데 그냥 가? 그니까, 그냥 가자 <웃음> 가잖아 우리 없네 네 마리, 네 마리로 말이야. 역시, 어, 이게 어천동네어 얘는 왜안 오니? 어? 네. 빨리 가자. 내가 너를 알았어, 챙겨준 알았어, 거야. 알았어, 응. 알았어. 헨냥이라고 <웃음> 했나? 이거 음. 너, 이거는 먼저 가지고 있어. 이게 뭐야? 있, 이따가 마칠 때쯤에 같이 읽을 거거든. 어.. 추모제 거식인가 보지? 응. 음. 아. 음. 다들아 준비됐지? 어, 칠면조 어. 어디니? 아, 뭐아니거기 앞에 다 설치했네. 네, 음. 그럼 추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4일간 저희는 산타님을 잃은 상처와 깊은 그리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이, <웃음> 앞으로 100년, 1 0년의 시간이 흐른들 저희의 영혼에 새겨진 상실감과 미처 표현하지 못한 존경심의 10분의 1은 덜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은 산타님께서 <웃음> 별빛으로 화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는 <웃음> 25번째 빛의 승천일입니다. 뺑아, 일어나. 산타님께서 평생 강조하고 실천하셨던 크리스마스 정신과 기조에 따라 착한 인간 아이들에게 전달할 산타님의 사랑이 담긴 선물을 만들고 다음 산타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저희의 애모와 존경의 마음으로. 뺑아, 일어나. 산타님의 별빛을 하늘로 올려보내드립시다. 자, 그럼 저를 시작으로 각자 준비한 추모사를 읽겠습니다. 소모사를 다 읽으신 후에는 앞에 상자에서 산타님께 들려드릴 공동 추도 문을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웃음> 응. 평생을 함께해온 존경하는 산타님을 더 이상 뵐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산타님을 일어나, 일어나. 보내드려야 할 때이겠죠. 안 돼. 산타님의 훌륭한 업적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겠지만 살아생전의 뜻을 본받아 빈자리를 그 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마을을 위해 애쓰셨던 산타님의 노고를 평생 잊지 않으며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보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보살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 메리. 네, 다음은 소고미의 추모사를 읽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쌀 뭐야? 함. 언제나 우리 요정들을 인자하게 돌봐주신 산타님.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정말 궁금해요. 비록 평소에 너는 허튼 생각도 실수도 많다고 자주 혼내셨지만 그래도 저희 요정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이 보살펴주신 것잘 알고 있어요. 하늘 위에서도 아름다운 별로 저희를 지켜주세요. 메리. 네, 다음은 빼옹이의 추모사를 읽겠습니다. 야매하면 다있는 거야. 조용히 해. 세상에. 다있는 거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 혼자 생활패턴이 달라 힘들어하던 저에게 커피를 선물해 주신 산타님의 따뜻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때 참 제가 엉망이었었는데 사람팬이요 덕분에 이렇게 잘 적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디 평화롭게 잠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네 다음은 코랭이의 추모사를 읽겠습니다. 음... 아왜 아, 그래 이보살표준 산타님이 꿈속에서도 보일 정도로 그리하고 있어요. 제게 항상 말해준 조언을 깊이 안고 살아갈 거예요. 언제나 자유로 왔던 산타니 가는 길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메리. 네, 다음은 우장이의 추모사를 읽겠습니다. 야, 몇명 남은 거야? 한, 7명? 어대에서졸지네 <웃음> <웃음> <웃음> 우장이의 추모사를 읽겠습니다 우장아 우장아 너 몸집이 작아 공장에서 일도 못하던 저에게 요리를 허락해주신 자애로운 산타님 산타님이 주신 기회 덕에 저는 고통의 시간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배워.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산타님에게 1년에 한번 크리스마스의 장난감을 받을 뿐이지만 아, 저희 요정들은 1년 내내 산타님의 돌봄을 받고 있으니 저희에겐 산타님의 존재 자체가 선물이고 빛이었던 나날이었습니다. 오신대로 돌아가시어 별빛으로 저, 하, 저 하늘 위에서도 저희를 계속 살펴주세요. 베리 야 너도 졸면서 왜날 때려 네 다음 행위의 추모사를 읽겠습니다. 저에게 선물해주신 물고기 인형 덕에 산타님을 경애하게 되었어요. 산타님께 받은 사랑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왜 저를 두고 가셨나요? 보고 싶어요 산타님. 제 손을 잡아주셨던 따뜻함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시나요? 지금도 전 후회하지 않아요. 새로운 산타님이 오셔도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메리. 너 이제 어떻게? 아, 빨리, 빨리 아, 네 차례야, 네 차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네. 지금 막 도착한 장희의 추모사를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도 좋게. 막 왔다고 소리 했 내면서. <웃음> 산타님, 부족한 저에게 대장장이라는 직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별이 되어 하늘로 돌아가는 기분은 어떠신가요? 인간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산타님은 항상 다음에 들려주신다고 하셨죠? 이젠 못 듣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쉬워요. 전 인간 세상이 너무 궁금해요. 언제쯤 인간 세상에 대해서 알수 있을까요? 그럼 하늘에서 저잘 지켜봐주세요. 내리 <목소리도> 네, 그럼 마지막으로 공동 추도문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각자 나눠드렸던 추도문을 아, 손에 들고 아, 제가 메리로 운을 띄우면 다 같이 첫 문장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따라 다 메리. 하늘에서 사름 님과 함께 하늘을 나는. 요정도를 굽고 하셨고 빛의 전체로 불어졌으시나 오늘도 그 은혜에 그 감사하여 영원한 크리스마스에 메네 이것으로 산타님의 25번째 빛의 승천일을 기리는 추모식을 마치겠습니다. 나 많이 늦었어? 각자 오, 앞으로 나와서 늦었어. 모두 함께 준비한 아, 그래. 칠면조 요리를 드시면 됩니다. 어?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밥이나 어, 이제 먹으면 오, 돼 어, 아싸 아싸 호 내가 먼저 다리 난 가슴살 어허. 어? 어? 어? 저 가진 양이 다 먹었어 아니야 아, 나나두진두인밖에안 나 먹었어 우리가 다 봤어 아니야 나, 내가, 나는 한 입도 못먹어는데 내가 입이 미 거기서 자. 어. 가자 가자. 어. 뭐? 어, 아. 뭐 어휴! 씨. 아! 야, 야. 잠깐만. <웃음> 나도 내가 신프라이도 알려 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야, 같 야, 뭐? 가지 일로와 봐. 어? 뭐야? 어, 야너너좀 보라색이다. 빨리 와. 왜, 왜, 아. 왜? 야너 나랑 통성명도 안 하고 지금 빨리 와 하는 거야 내 풀네임 은 말이야 브레이트니드 아니 브레이트니드 점레 헨냥이고냥이라고 부르면 돼아 아, 아, 어, 아무튼 아뭐뭐 뭐. 그래 이름 리듬... 이제 알겠고 뭔데 이거 뭐 이거 포업배야 뭐야 뭔데 뭔데 아니 내가 뭐 물어볼 게 있어.